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요즘 오버워치는 정말 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오버워치가 망겜인가 라는 이슈로 정말 시끄러운데요 여러분들은 오버워치가 정말 망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영상을 들어가기에 앞서 본 영상은 지극히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영상으로 부디 이점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5월 24일 등장한 오버워치 너무나도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등장한 블리자드의 신규 ip로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2016년 최고의 흥행자하고 떠올라 몇년간 순위권을 단단히 지키고 있던 리그오브레전드를 끌어내리고 한때. PC방 점유율의 양대 300으로 나란히 우뚝 섰었죠 하지만 4개월에 한 번씩 등장하는 신캐릭터 주기와 고착화된 현메타로 인해서 지쳐버렸다고 하는 유저들 그렇게 지금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는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의 PC방 점유율은 29% 오버워치의 PC방 점유율은 17%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단순히 PC방 점유율만 가지고 게임의 인기를 판가름하기란 애매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통계 중 하나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화끈하게 1년을 불태웠던 오버워치 지금은 점점 망겜이다 망겜이다 하면서 뭐.. 유저들이 대폭 빠져나가고 있다 게임이 망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정... 말 많이 보이는데요 오버워치가 망겜이라고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오버워치를 즐기게 된 계기를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물론 그 전부터 이런 슈팅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블리자드 게임을 꾸준히 즐겨왔던 유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집단 문화의 영향인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혼밥 혼영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집단 문화가 발전하여 무언가 문화생활을 혼자 하게 되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다를 바는 없죠 혼밥 혼영과 같이 특정화하고 그러진 않지만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다같이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 롤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는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대화에 끼려면 롤을 해야 대화에 낄수 있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게임이란 문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집단 문화가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흔히 유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알게 모르게 유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주위에서 많이들 플레이한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같이 해보고 싶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유독 그런 행위들이 심하게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물론 게임이 재밌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몇몇 유저들은 무리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구입하신 유저들도 분명히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고 게임을 구입하거나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상대적으로 게임을 빠르게 질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게임 하나를 100시간 이상 플레이하면 질려하는 편입니다. 경쟁점 플레이 타임들을 종합해보니 오버워치도 크게 다를 바가 없더군요. 사람마다 전부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창 오버워치가 유행중이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일주일 내내 3시간 내지 5시간 이상씩 즐기던 유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한때 PC방만 가봐도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오버워치를 즐기던 유저들 말이죠. 지금은 PC방 점유율이 보여주듯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자주 먹으면 질리고 아무리 좋은 노래도 너무 자주 들으면 질리고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게임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저격한 게임이 아닌 게임을 몇백 시간이고 붙들고 있으면 질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짤이 생각나는군요. 그렇다고 현 오버워치 자체에 문제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확실하게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긴 하나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메타의 고착화 문제는 즉이 천상계에서나 볼수 있는 상위 10% 이상에서나 심각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그 아래 게임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현 메타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유저 전체가 심각하게 극한의 밸런스를 체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죠 그리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악성 유저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여성 유저에 대한 막말 문제부터 시작해서 트롤, 패작, 욕설 등등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게임을 즐겨온 유저들이라면 채팅창에 더러운 정도는 더했으면 더했지 오버워치보다 덜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피드백이 늦는다는 점도 이미 트롤 유저에 대한 방비책으로 몇 번의 패치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는 확실히 줄지 못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패치 이후에 분명 제재를 먹은 유저들도 존재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도 분명 오갔지만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악성 유저, 트롤 유저, 패작 유저 등등은 기준도 모호하며 실질적으로 식별해내기도 힘들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해도 서비스되고 있는 근몇 년간 지속해서 알아왔던 문제이며 이말은 즉슨 7-8년 동안 노하우와 수많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뭐 정말로 신고 조금만 들어오면 과격하게 제재를 먹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핵 사태에도 그랬듯이 블리자드가 바보도 아니고 서서히 과격하게 제재를 가하면서 칼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무슨 게임이 뭐가 뭐가 문제에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더더욱이 인게임에서 벌어진 버그가 아니라 유저들에 대한 문제라면 말이죠 그리고 언급되는 오버치 업데이트 문제 현재 오버치는 4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내놓고 있고 매 기념일마다 계절마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이 주기가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당한 주기이며 키, 체형, 성별이 각기 전혀 다른 캐릭터들을 컨셉부터 시작해서 모션, 모델링 등등을 거쳐서 수많은 테스트 이후 12개국어로 더빙 및 번역 이후 모든 서버에 런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 그리고 중간중간 사이에 업데이트되는 짜잘짜잘한 이벤트 그리고 또 유저들의 입맛대로 즐기게 하기 위한 사설 서버 시스템까지 이런 류의 게임 치고는 꽤 적당한 양의 컨텐츠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기고 있지 않는 건 유저들일 뿐이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게임을 엄청 즐기면서 게임의 컨텐츠가 안 떨어지길 기대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게 아닐까요?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짤이 생각나는군요. 정리해보자면 현재 오버워치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트롤 문제, 여성 게이머 문제 모두 분명 오버워치에 상주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게임이 하락세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 가끔 리그 오브 레전드랑 비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장르가 전혀 다른 게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됩니다. MOBA와 FPS는 재미의 근반부터가 다르며 MOBA는 금몇 년간의 게임들의 특성들을 잘 배합하여 만들어낸 본격적으로 20년도 안된 장르입니다. 여튼 흔히 땡땡 존망임이라고 하나요? 유독 다른 게임들을 까내리거나 장난스럽게 종종 쓰이는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유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게임이 남들이 다 하고 유명해야 하며 흔히 말하는 내가 하는 게임은 다 갓겜이어야 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지금와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오버워치가 한창 롤을 따라잡을 때롤 보고 망겜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생각나는군요. 그리고 지금은 배틀그라운드가 한창 떠오르니 오버워치를 망겜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가 똥겜 소리들을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좋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2천억을 달성한 괴물 같은 한국의 IP인데요. 이번에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게임인 리니지 M이 출시했다고 합니다.